빗썸의 집은 34%를 가진 단일 최대 주주였습니다. 강재현 씨는 상장사 3개를 인수한 23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강재현 씨가 운영했던 아이티마트. 빚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아이티마트는 강종현에게 보증을 서는 바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도가 나기 전 아이티마트의 총 자산은 약 16억 원. 결국 상장사 인수자금 230억 원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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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6대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끝 번호가 똑같은 이 차량들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인기 DJ들이 소속돼 있는 이니셜 뮤직의 실소유주가 강종현 씨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음, 음악 감독이에요. 그 옛날 레이블 음악 감독이고, 그 DJ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대표일 가능성 이나 가지죠.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현 대표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강지현 대표 명의로 설립한 빗썸의 자회사 빗썸 라이브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이 업체에 60억 원을 출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빗썸 라이브는 최근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인한테 주면 걸립니다. 근데 법인한테 돈을 보내면 안 걸려요. 빗썸 라이브가 정말 좋은 회사 같았으면 이익이 나야죠. 불과 인선이 얼마나 됐다고 망했다고 그럴 정도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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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환사채를 사준 쪽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지. 그 싸게 사서 그 전환사채를 대값 주식으로 바꿔줄 때쯤 꼭 호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급등을 하겠죠. 그때 차익 시위를 해서이 사준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가게끔. 그럼 누가 투자를 보느냐? 개인 투자자가 비해를 봅니다. 검찰은 강지현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강종현 씨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은도없가없다고적으니다 강종현 씨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빗썸의 창업자 이정훈 씨 빗썸코리아의 모기업인 빗썸홀딩스 의장을 지낸 그는 빗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빗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권한은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를 그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빗썸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면서 뒷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가장 꽃은 프로젝트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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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빗썸 상장을 도와주겠다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YC였습니다. 그뒤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상장피라 부르는 뒷돈과 마케팅비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큐코인 개발자들은 상장피 약 10억 원과 마케팅비 약 2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NCC는 빗썸과 어떤 관계일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빗썸은 한때 상장 심사를 의뢰했던 외부 업체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케팅비로 제공한 가상화폐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른바 상장피는 누구에게 전달됐을까? 가상화폐 개발자와 NCC를 이어줬던 브로커 Y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그라고 아시지요? 께서는 비섬의 상장을 해주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돈을 분명히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수개만 했고요. 네, 통역 역할만 했고요. 돈은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뭐 돈은 그 중에 드는 데그중 한데 물어봐야 되죠. 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께서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으셨어요? 네. PD 수첩에 접수된 비섬 관련 제보입니다. T라는 또 다른 브로커가 비섬 상장 대가로 사십여 곳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상장 피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정훈 의장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닫질 못했습니다. 2018년 이정훈 전 의장은 비섬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가상 화폐를 만들어 이용자와의 거래에 사용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들 나와서든 이야기다 빗썸 코인이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비썸 코인으로 안에서 기존통화처럼 쓰자. 비썸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그 현금을 이 BXA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래소 코인을 만드는 그 순간에 이거 자체가 자기 거가 되고 자기 거가 되는 그 순간에 예를 가지고 계단을 받으면 대기준 때로는 버는 거죠. 2019년 싱가포르에 세운 비썸의 자회사에서 실제로 비비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비코인 판매권을 따기 위해 이정훈 전 의장을 만났던 한 투자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빗썸의 자체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판 돈으로 제3국에 세운 법인이 빗썸을 인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빗썸 인수에 나섰던 김병건 씨도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정훈이 이래 저한테 제안 처음 아안 되는 리버스터즈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코인을 만들었으니 비비코인을 당장은 잃고 뭐 아이쇼를 해서 그걸 성공하는 거를 존재로 뭐 이거를 기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왔었어요. 이버스의 자산을 인수해서 새로운 회사에다가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왔었어요. 김병건 씨는 이 제안을 받아 비썸 인수에 나섰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BTHMB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기업인 SG 브레인 테크놀로지라는 법인도 만들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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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XA 코인이었습니다. 빗썸은 BXA 코인 상장 이벤트를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BXA 코인이 빗썸의 기축 통화가 될 것이란 정보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BXA 코인은 상장되지 못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선판매를 금지하는 국내 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막 우,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야이 새끼야 돈다 죽어 막 그거 진짜 눈물 나거든요 못 보거든요 아 너무 들어 코인을 팔아 빚섬을 인수하려던 김병건 씨의 계획도 어그러졌습니다 김 씨는 BX의 코인을 판 돈을 전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김병건 씨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이 과정을 통해 김병건 씨에게서 받은 계약금으로 싱가포르의 빗섬의모 회사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 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리조트 구매를 알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뒤 이정훈 전 의장의 측근 인사들이 베트남 다낭의 5성급 리조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조트의 명의는 현지 법인 골드버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리조트 집은 10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리조트를 산 자금은 비썸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비썸이 자본금 212억 원인 아시아 에스테이트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비썸은 베트남의 리조트를 산 것은 회사 차원의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썸이 자회사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러스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전 의장이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빗섬은 이정훈 전 의장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편법으로 해외에 모회사를 만들어 한국을 떠나려 하는 빗섬의 사실상의 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빗섬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를 사들였지만 바지사장 의혹을 받고 있는 강지현 대표와 강종현 씨. 이들은 수많은 법인으로 연결된 복잡한 지분 관계망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하라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은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